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짬뽕을, 해물을 듬뿍 넣어가지고 해물짬뽕을 할 거예요. 맛있게. 일단, 양파부터 썰고. 3인분. 이 정도면 썰면 될까? 더 넣을까?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음, 양파를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세송이 응. 버섯이지. 이거? 응. 어. 응, 음, 새송인가? <웃음> <웃음> <웃음> 당근.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정도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다 넣으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갈라야 돼. 또 청양고추 매콤하게 청양고추 좀 넣어줘야지. 몇개 땡초 가루 있으면 땡초 가루 매콤하게 넣으면 좋은데, 또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매운게 먹고 싶은 사람만 넣는 거요 많이 넣을 거예요. 몇개 음. 짬뽕은 좀 매워야 좋더라고. 우리는 그 다음에 파 여기다 담아야겠다. 이렇게 자, 됐고 김치. 김치를 좀 개운하게 김치를 좀넣어했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료는 끝났고 야채는 끝났고 이게 뭐야 모시 음. 이게 우리, 시, 우리 시골에서 이게 꼬막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모시조개라 그래요 꼬매 모시조개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팩 넣고 이제 바지락 이게 바지락 무석이 있어서 세금이 다 됐으니까 바로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오징어 오징어, 이제 깨끗하게 채워야 돼. 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조금 충분히 넣어주겠어. 볼까? 까요 이게 육수 육수가 있으면 육수 보면더 맛있는데 내가 오늘은 육수 내일, 내일, 응? 내 네.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굽 거예요. 치킨스톡 하나 될까? 응? 치킨스톡? 치킨스톡? 치킨스톡. 물은 적당히 먹을 만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응. 끓여야 돼. 짠. 고춧가루좀 넣어줘야지. 빨갛이. 음. 음. 짬뽕은 좀 빨개야 되니까. 마늘 한 숟가락. 되겠어. 와 맛있겠다. 내가 오징어를 안헹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헹궜어? 응. 어, 개치칙 안해서 헹궜어. 간을 좀 보고. 음. 왜? 싱거 싱거. 신고우니까 여기에는 액젓을 좀 넣어줄 고 멸치액젓 오리지널 조금 넣어주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뭐예요? 소금 소금? 응 어, 입맛에 맞게 간는 맞춰주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 청경채, 음. 고춧가루 아니 고춧가루했다 청양고추 그다음에 대파 야 건데기가 너무 건기가 너무 많냐? 저게 어, 들어가서 그래. 저게 응. 그것도 죽겠지, 뭐 숨도 어? 니까 아니 저게가 음. 이제 보려지니까 이게 국물이 적어 보이는 거야. 한번 뭐푹 끓여주고. 어, 건대기가 많아야 돼. 어? 건대기가 많아야 어. 된다고. 네. 이 정도로 이거는 끓여놓고. 물을 좀 쳐주고, 너무 낳으니까. 달익서어잘 익었어. 불 끄고, 이건 안헹구는 거야. 음. 이렇게 물을, 국물 이렇게 빼가지고. 아 푸짐하다이? 네, 그러면서 하네. 응? 그러면서 해. <웃음> 그러면서 하고만 맛있어 보여 아주 푸짐해 보여. 아주 맛나 보여요. 아주 기름이 기름이 많이 없잖아요. 음. 그렇게 시원한 맛으로, 어, 응? 개운하고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야. 이제 우리 길기의 짬뽕이 짬뽕이 다 됐는데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이게 나도 메짬짬이이야내 맘대로 짬뽕 나도 메 짬뽕. 나도 메 짬뽕. m 국물 n 갖 k u m 국물? t a r 많은데 뭐 국물이 또. 또 있어, 국물 Kumul? Kumul. k u 어고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 땅. 마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까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마아 땅. 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마이 땅. 마 음. 음? 음. 불맛이 안 나지? 짬뽕집면서막 불로 이렇게 하는데, 음. 가정집에 그냥 못 하니까 불맛이 안 난다. 그래도 맛있네, 서운하고 음. 엄청 맛나구요. 시험 한 마리 쭈꾸미 넣으면 더 맛있는데 음, 파김치.